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 속에서 자신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시장 환경도 잘 이해해야 하지만 자신이 이러한 기술적 혹은 다른 요인들을 통해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산업 속에서 남을 의식한 무리한 신기술의 도입은 내부적으로도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외부 경쟁자들의 변화하는 모습만을 지켜보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자신의 가치사슬의 구조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급하게 혹은 서둘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가치사슬 구조에 있는 다양한 조직과의 불균형으로 위태로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 이력을 분석하여 향후 구매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추천하고 미리 쿠폰을 제공하여 매출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구매 이력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를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활용 가치가 있는 미래 핀테크의 중요한 기술로 볼수 있는 블록체인은 정부의 규제나 금융권들의 기피로 아직도 사회의 보편적인 기술로 인식하기가 어려워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피지기 백점불태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결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고객의 마음은 마치 안개 속의 작은 배와 같아서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될수 있으니까요. 기업들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대비하려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거시적 환경은 정치적, 법률적, 인구적 변화 등과 같이 기업이 속한 산업 밖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반면 미시적 환경은 경쟁자, 소비자, 유통기관, 원재료 공급업자 및 기업 내부 환경의 변화와 같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말하는데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거시적 환경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산업 구조를 변화되게 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 고령자 소비자들의 생활 양식을 통해 시장을 접근해야겠죠. 최근에는 병원들의 구조를 보면 예전에는 전문화된 진료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요양병원 같은 고령 환자를 돌보는 시설을 병행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질병의 종류에 따라 전문병원이 나누어졌던 병원 시장도 기존 진료 과목에 고령을 위한 요양시설을 더해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혼란한 시장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장과 소비자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을 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 분석의 목적은 결국 고객의 특성 및 선호도를 파악하고 시장 경쟁 정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 방법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의견 수렴과 같은 직접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며, 2차 조사는 기존에 정형화된 자료들을 통해 시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적 이슈로 인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통해 더 정밀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조사를 통해 결국 내 고객,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파악, 경쟁 구도 분석, 가격 구조 결정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시장의 상황 분석, 고객 분석, 경쟁자 분석 및 자사의 역량까지도 분석을 통해 시장을 진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나 제품 혹은 서비스가 현재 시장 혹은 더 나아가 미래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수명 주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각 수명 주기에 따른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전략을 추구하여 시장의 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 시장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용하고 있다면 도입기 과정으로 볼수 있으며, 점점 그 사용자가 많아지면 성장기 단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경쟁 제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성숙기 단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결국 쇠퇴기로 접어들어 철수 혹은 재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기술이 내일의 기술이 된다고는 볼수 없죠. 어제 출시된 제품은 오늘은 중고 제품이 됩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상쇄되는 것이죠. 첨단 기술의 경우 이러한 감가상각 비용이 크게 작용합니다. 기술의 수명 주기를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가치를 반영하는 원리를 잘 이해하면 시장에서 성공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장 리더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혁신 기업의 아이콘으로 잘 알고 있는 애플의 경우에도 1983년도에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리사, 로컬 인터그레이티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들수 있습니다. 리사의 기능은 당시 상황에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마우스를 장착했으며 현재는 모든 컴퓨터에 표준이 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 2년 만인 1985년도에 단종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만 달러나 되는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너무 혁신적인 기술도 소비자의 특성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꾸준히 사용해온 볼펜이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상적인 시장의 조건을 정리해보면 매력도가 높은 시장, 높은 경쟁 우위를 통한 시장 선점, 시장 적합성이 높아야 합니다. 시장의 매력도 역시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시대의 매력적인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양병원도 병원이나 사회복지 시설들의 경쟁 우위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보다 지금이 시장의 경쟁 강도가 치열합니다. 고령의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반려견 혹은 반려로봇 사업을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외롭고 적적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로봇은 운영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 하여금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사설상으로도 반려동물의 특별한 간식이나 놀이기구와 같이 반려동물의 사육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도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의 농촌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보조기구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시장의 매력도가 높다고 할수 있으며 고령으로 혹은 건강상으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보행보조장치시장 역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를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경쟁이 없고 독창적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경영전략이 유행했었습니다. 매력있는 시장은 결국 블루오션의 시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저는 대박 스타터라고 합니다. 창업 전에 시장 조사를 잘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노하우라고 생각하는 건지 기존에 창업하셨던 분들은 공유를 잘안 해주려고 하세요. 시장 조사를 할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 조사를 할 때에는 아이템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먼저 인식하는 것 즉, 시장과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는 산업 외적인 요인부터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상황과 몇년 후까지의 해당 분야를 예측해보는 겁니다. 정치적,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거나 인구적인 변화 등이 아이템에 주는 영향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미시적으로는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경쟁자, 유통기관, 원재료 공급 상황 등 직접적 영향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시장 및 고객 분석을 실시하면 기존 서비스에서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 기존과 유사하더라도 자신이 준비하는 서비스의 차별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좋아서 시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적은 비용을 가지고 창업하는 쪽에 관심이 많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들도 이런 쪽인데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적더라도 대박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항상 궁금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재정이나 인력을 먼저 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돈이나 인력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데이터, 즉 정보력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시장 분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길 원하는지 등을 모두 데이터화하면 나에게 맞게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래 CEO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창 아이템을 찾는 중이에요. 몇 개의 후보에 오른 것들이 있긴 한데 뭘 선택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생각보다 진입하기에 수월한 시장이 있을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때 이상적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력도가 높고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시장 적합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조건인데요. 블루오션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러한 독창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연결사회, 초구령사회, 녹색사회 등 우리가 마치할 세상에 대해 눈여겨본다면 실패를 줄이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